안녕하세요 니선드도의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마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원래 하루 한 장이라고 해서 매일 진행할 건 아니었는데 음, 데이터를 좀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오늘은 이 사진을 끝어놨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서울숲이죠 약간 흐려 맑은 거 같긴 한데 막상 찍어보니까 흐리더라고요 위에 나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요새는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때도 있고 흐린때도 있긴 한데 좋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스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찍게 되죠 근데 이제 스냅을 찍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댕겨요 뒤에 사람 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건물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 사람만 찍고 싶단 말이죠 이 사람만 사진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뒤에 뭐가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우선 약간 틀어져 있죠 사실상 여기가 실제로도 이렇게 약간 좀 틀어져 있어요 근데 뭐 어디가서 이거 원래 틀어져 있는데요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부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뭐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뭐안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컨트롤 T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이렇게 틀어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문제는 이제 이런 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빈 부분들이 이걸 또 다시 또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을 뭐 채워 넣던가 크롭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를 두번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예 크롭에 들어갑니다 크롭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트레이튼 기능은 내가 원하는 각대로 맞춰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뭐 굳이 이 위에 올라가기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럴 때는 그냥 컨트롤을 눌러주세요 똑같죠? 이렇게 그리고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은 다른 점이 아까 스트레이트는 그냥 클릭하셨을 때는 이 칸이 사진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바깥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좀더 귀찮을 수도 있죠 그냥 본인이 편한 걸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율대로 사진을 줄여줘야 되니까 Shift Alt 누르고 쭉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 안쪽까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 또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해서 약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여기가 살짝 틀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딴데다 맞죠 근데 맞는데 지금 여기가 살짝 틀어져 있는 느낌이니까 마퀴 M이죠 이렇게 슬쩍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어느정도 패더를 줘요 왜냐면 이거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기가 또뭐잘린다던가 이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패더를 대충 한 5에서 10 정도 주시고 컨트롤 J 그리고 다시 컨트롤 T 트랜스폼이죠트랜스폼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만 밑으로 내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누르고 슬쩍 맞춰주세요 이렇게 어느정도는 맞죠 자 그리고나서 이상한데 있나 당연히 이쪽으로 늘어졌으니까 여기가 두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은 어느정도 변형이 됐기 때문에 사이즈가 아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빠지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밀면 되죠 이런식으로 하시게 되면 어느정도 떠진 부분도 맞추는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신경쓰이는 거는 건물이죠 배경 자이 상황에서 저는 컨텐트 어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패치로 써도 되긴 하는데 패치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나뭇잎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서 이렇게 옮긴다 이런식으로 돼버리죠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컨텐츠 어여입니다 대부분 이제 F2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키로 영상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 그 영상을 모두가 봤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7,000명이 넘는데 400명밖에 안 봤죠 그래서 이부분을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런 데는 그냥 패치를 하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이런 데가 문제인 거죠 다른 거랑 겹쳐있을 때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게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나서 어, 에디트 필 칠하기가 되겠죠 칠하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경색이 선택이 되어 있으나 여기서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아마 내용인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컨텐트가 고요 OK 간단하죠? 구름도 생깁니다 근데 뭔가 좀 어색하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패치로 잘라서 없애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들어가긴 귀찮죠 그러다 아예 액션을 만들어 놓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우선 액션에 들어가서 만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하나 잡아 놔요 이게 잡지 않으면 컨텐트 어해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잡아놓고 여기서 액션을 만듭니다. 뭐 배경 정리라든지 정리하고 정리하고 뭐 이름은 본인 마음대로 정해서도 돼요. 에디트, 뭐 편집, 칠하기 컨텐트 어해 아까 그대로 돼 있죠. 오케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복불복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서 따올지를 몰라요. 다시 한번 해줍니다 깨끗해지죠 이런 식으로 몇번 해주시면 배경 정리는 금방 돼요 물론 여기다가 단축키를 설정해 주시면 편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2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엄지손가락이 스페이스에 닿았을 때 중지가 딱 F2에 닿거든요 그래서 F2로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자 그리고 뭐뒤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려 있을 때는 위로 끌어 올려서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사람도 잘라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옆에 똑같은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옮겨주세요 되면 뒷배경이 정리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는데 음, 요번에 요번에는 아니죠 저번에 카메라 로그에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죠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꼭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A를 눌러서 카메라 로그에 들어갑니다 약간 잘려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사진상에는 안 보여요 이게 지금 한 요정도가 실제 사진이고 이 나머지는 그냥 있는거긴 한데 막상 저장해도 여긴 저장 안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세번째 마스킹 들어가셔서 두번째 한글은 뭘로 되어 있으려나 하늘 선택 뭐 이렇게 되어 있으려나 제가 한글판을 안 써가지고 자 이렇게 대충 잡힙니다 근데 이게 또 완벽하지가 않아요 보시게되면 얼굴도 뻘겋죠 얼굴도 잡혀있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여기서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색온도를 약간 내려서 좀더 푸른톤의 하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약간 어둡게 치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극대적이 되겠죠 이제 얼굴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준 이유가 있죠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우개로 그냥 지우시고 합쳐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은 나는 뭐 이 부분을 따, 나중에 따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로 이렇게 지워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늘은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하늘 합성하는 을 경우도 있죠 하늘 합성도 굉장히 쉽습니다 하늘 합성은 여기 편집에 스카일 리플레이스먼트 에들어가서 하면 되긴 하는데 어,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찍은 사진 아 내가 찍은 사진의 하늘이 아니라 다른 게돼버리니까뭐 선택이 돼있네요 선택을 끄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이 꽤 걸려요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나는 내가 찍은 사진에 효과를 넣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 뒷배경 정리라던가 하늘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하늘이 어디까지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슬쩍 넣기 때문에 이거를 깜빡깜빡해 보면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사실상 뭐 배경에는 조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인물한테 뭐가 시퍼렇게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다해 보면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슬쩍 묻어 있죠 이게 석양이나 이런 것만 누런 빛이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파란 빛이 사람한테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지워서 합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도 없고 이 사람만 떨렁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뭐. 몸매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색감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구름이 모자른다 그럴 때에는 그 다른 데서 뭐 갖다가 합쳐주셔도 되긴 하는데 구글에 가시게 되면 아 구름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굉장히 많아요 클라우드 브러쉬 라고만 치셔도 나옵니다 근데 클라우드 브러쉬라고 쳤데 안 나온다 그럼 뒤에다가 포토샵이라고 써주세요 클라우드 브러쉬 쳤는데 안 나와 그럼 뒤에 포토샵 근데 봤는데 다 유료야 그러면 프리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건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구름이라고 해서 이게 밑에서 찍어서 만든 게 있고 비행기를 타면서 위에서 찍어서 만든 게 있어요 그 각도만 좀 어느 정도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찍어주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빈 레이어에 찍어주세요 이게 브러시가 굉장히 센 것도 있기 때문에 딱 찍었는데 이거랑 안 어울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은빈 레이어에 사용을 해주시고 오파시티를 낮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그런 편이좋습니다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죠 아 오늘은 이 사진이에요 <웃음> 이 얘기 하려고.